갑자기, 갑자기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포 키위야 <웃음> 거야 집앞 풍경. 이게 집 앞이라니. <웃음> 우리 집 앞. 서 30초 <웃음> 아, 이 스위스 물가는 뷰값인 것 같아, 뷰값 어. 뷰텍스 주리의 어. <웃음> 첫 비석스 스 국기가 있어요. 응. 오, 예뻐. 인자. 동네 산책 중. 맞아? 너무 예뻐. 아이고 시원해라. 아이고 아, 또 엎드렸어. 어휴 시원해라 테프 지리새놨어? 우리 이게 깨끗한 물인겠지 아, 물건 끼래요 아이고 좋아 깨끗 좋아해? 시원해 하이 가 아이고 시원해 발자국 봐 너무 귀여워 가자 가자 아이고 좋다. 아 어, 여기 대박이다. 오안 담겨 이 예쁨이. 아 멋있다. 우리 여기로 오길 잘했다. 그러니까 여기로 한번 가볼까? 여기...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거짓말. 기다려줄 거거든. 해퍼 가자. 해퍼 빨리 와. 기다려주세요. 오토만요. 오토만요. 아, 빨리 와주세요. 아니, 너무 귀여운데 그럼 어떻게 가? <웃음> 꼭 저렇게 풀러 가네. 좋차 좋으시죠? 자, 뒤를 보면 기절. 기절 거짓말. 근데 오르막이... 저 생각에 하나... 90도예요, 90도... 페퍼야 제발 소똥만 아니길 페퍼... 아이고... <웃음> 멋있다는 말을 하면 또 멋있는 게 나타나고 정말 지겹군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 자꾸 카메라를 끄고 싶은데 자꾸 멋있냐고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도 진짜 미치겠네. 뭐 아니, 저걸 보라고, 거. 저게. 못 찍을 거. 수 없다고, <웃음> 못 찍을 수 없잖아, 저거는 또. 아, 진짜 뭐야, 여기? 아, 너무 예뻐. 미쳤어. 근데 오르막길이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. 빼봐요. 소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, 지금. 얘들아, 어우 어디가? 기다려 <웃음> 앉아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<웃음> 우와. 페퍼 어? 너만 보고 있어 어, 가자. 가자 페퍼 어 가자 바이못 타서 그 길을 걸어서 올라와봤습니다 어, <웃음> 아 너무 어, 좋거든요 나, 나, 나. 왜? 소똥에 비볐어? 응. <웃음> 나 어떡해 아, 못 나, 비비게 빨리 나, 못 비비게 아니 그만 야리 못 하게. 못 하지 못 하게. 배퍼, 배퍼. 야, 배퍼. 넌안 돼. 나와. 너 나와. 아, 아, 나와. 아, 너 진짜. 와, 소통, 소통 치네. 아, 이지 마. 안 돼, 이지 마. 야, 이러면. 아이러 제발. 앉아. 앉아. 엎드려. 엎드려. 기다려너 여기, 여기 살아. <웃음> 세퍼와 소의 최대 거리예요. 산이 이제 적응했어.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아이예요. 어, 무서워, 무서워, 무서워. 어, 무슨 소가 너무 커요. 중 <웃음> 맛있는 거 검색 중. <웃음> 한 끼라도 한식으로 맛있게 먹게 해 줘. 저기 풀어놨다 막 이렇게 내려가 <웃음> 하자. 하자. 하자. 브랜디, 페퍼, 하이! 사랑해! 정말 신기한 광경에 이러고 있는 게 버스 안에서 시다 음, 8만원짜리 티켓. 기차 별개. <웃음> 사탕 두개 <웃음> 사탕 두개 사탕 두개 줬습니다. <웃음> 맨리엔을갈 겁니다. 할 <웃음> 준비하세요. 이게 약간 신식이래. 돈돌라가 아, 개무섭겠네. <웃음> 하세요. 하세요. 하세요. <웃음> <하자. 점프. 웃음> 옳지. 세요세요 파세요. 파파 뷰가 좋구나, 위 어? 보고 위험지역 <웃음> 페퍼 들어갈 수 있는지? 살면서 이렇게 등장 많이 한적 있었나?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. <웃음> 지금까지도 없었지. <웃음> 패 어쩜 저렇게 귀여워. 또 환상적이네. 예. 가자. 주가. 아니 가자. 더 위로 올라가야 돼음 말도 안 되는 풍경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또 1초에 한 번씩 뭐있어요저 웅덩이 멋있고 일단 저 나무 어. 멋있고 저 뒤에 마을 멋있고 어. 설산 에 멋있고. 멋있고 그리고 애기들 멋있고 어. 멋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. 그리고 여기가 약간 한국인들이 잘 찾지 않는 코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숨은 약간 멋있는 트레킹 길이라고 하거든요. 사람들이 가는 융프라우를 만드죠 여기서는 그 제일 높은 꼭대기 음. 근데 여기 한적타고 너무 좋거든요. 사람도 진짜 거의 없고. 아, 이거 한한 시간 반걸겠고 위에서 산악열셔 타고 내려올 거예요. 한 시간 반은 뭐 껌이다 이제. 응. 음. 그 피르스트보다 평지라서 좋아. 길이 아, 약간 그래, 평지야. 아 경사 진짜. 경사가 좀 심했어 보기는. 위에 봐도 멋있고 가다가 또 앞에 봐도 멋있고. <웃음> 아니 근데 우리 사랑 열차 얼마인지 알아? 또 10만 원 아니지? 몰라. 얼마인지 모르는데 세상에 <웃음> 10만 원 하지 않을까? 안 사람다. <웃음> 어. 진짜 뭐 이거 잠깐 태워주는데 돈. 동... 이거 진짜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뷰텍스. 비싸긴 해. 어 뷰텍스예요 이건 진짜 다. <웃음> 여러분 여기가 좋은 이유는요? 정말 평지가 계속된답니다. 지나가세요. 야 아니 계속 계속 멋있으면 어떡하지? 그냥 계속 죽는 것같겠 <웃음> 귀여워 인형 물고 있어 쟤는 아 스카프 하니까 이쁘다 우리 애들도 사줄까 그니까 나도 스카프 사주고 싶었는데 빨간색 할수 아, 없는데 왜? 이상한 음. 내고무 목도리 같은 거 밖에 없어가지고 그니까 그냥 왜안 안 가세요 안 따라가요? 간다 아 귀여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저긴가? 저기가 도착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길을 따라서 페퍼는 꼭 여기로 가야 돼. 페퍼 너무 재밌어, 지금. 페퍼 나와! 페퍼 나와! 페퍼 나와, 올라와! 엎드리지만 않으면 돼. 자, 아니야, 올라가세요. 아까지 가야 돼말일까 r 마 Accidental damage covered a s t c o v e r h a e c r d with e i l l o r e d I t s o e r e d e s So, yes, sure. h e r it's o o Welcome. I'm going to go to France. I'm going to go to f r a n 이 e I'm going to go t 도 France. I'm going to go to France. I'm going to go to f r e m g o g t i t t r e n o t g i o e o n t t n i t a n c e o o n e t a e i o r o to o e i a m i r e i n f r n c t a e i g i i n g a c t a i o go f e o r e a 조금이라도 익숙하네 굴리비슨 밥을 먹고 이제 내려가야 <웃음> 저기서 기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앞종아리 또 땡기기 시작했어요 아, 아 산악기차 타러 가는 중 이건 호수인가 무슨 호수는 아닌 것 같지? 저수지인가? 와 산악열차는 처음이다 열차가 예뻐 응. 안 보이지? 응. 오, 응. 아트 존안보이지에있 항상 이아지가묶여 있어. 요어 또 엄마 아빠 기다리니? 주인을 기다리는 개들 야, 개밥 어, 이렇게 산다고 마만 얼마, 얼마 나왔어 거의 7만이 <웃음> 지금 오늘이라 내일 아침 거까지만 버스 기다려요 우리 집가게야요 피곤해 배퍼나 자꾸 눈물렀어 집에 가서 자 집에 가서 자요 우리 숙소 어딘지 아세요? 저기에 저 오르막 <웃음> 저 엄청난 오르막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, 내 고관 절또 터지겠네. <웃음> 집에서 뭐 놓고 나면 못 돌아가거든요. <웃음> 우리 오늘 돌아갔잖아. 허 <웃음> 시간 놓쳐서. 그러니까... 응, 땡, 아, 저 <웃음> 아니구나. 소스줄잘고뜯어는데 물티슈였어. <웃음> 우리 오늘 화려하다. 엎드려 그만. 음 마지막 반찬, 네. 마지막 폭식! 위에 라마가 있어